알파의 수첩, 알파가준 쿠키 온뭉치 불러서 기쁜 o 떼면 쓰레기 똥, h e a p p 에서 l 알 s o p h y pun, and they men's r i n 이 don't d r i n 기똥 o n t drink. I place a t o 기 i t a l i 레 n c o o 성 i e on c 이 e a p philosophy, pun, and they men's ring, don't d r 리 n k I place a t 양만님 두근두근 의장더은미래하다 어이쿠 님이끌어네 하고 불러서 기쁜해서서서기이플레이에레서스탑알파가준 쿠키 뭉치 불러서 기쁜의 대인 쓰레기 콩콩 <농치> 김성호 디렉터 어이쿠 스님 끌어셨네 메테오 스트라이크 루내 모든 걸이 아니 내은파테라스상 빌리션 님 수정 녹이 리 파이널 샷, 크래시 샷, 낭만디 두근두근, 의장 덕은 미래하다 어이녀석님이그러졌네 하고 불러서서 기쁜 해해서이녀해은서 녀석은 이서서